Come here, 잉구. Come h e 가자. 아빠 간다. 잘 있어. 건너와. 헬로 l 건너와. 오지, 오지, 오지, 오지. 아우 잘한다. 응, 건너와 이제 애기야 옳지 아우 아우 잘했어 아우 잘했어